오늘 무슨 날이야? 응? 어? 오늘 무슨 날이야? 몰라? 알아? 몰라? 알아? 제롬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지금 기대하고 있어. 언니 얼른 만들어줘. 그거는 뭐야? 그거 간식아 뭐지? 간식가이나가 케이크 만들어준대 현수막 냉장고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현수막 짜든 에? 그게 돼? 아, <웃음> 욕심 많이 했네 어, <웃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잠깐만 <웃음> 엄청 많이 더, 더욕심좀 <웃음> 많이 먹 어. 아니. 더 잘게 잘라야 될것 같아. 이 아, 정도만 하면 좀 제대로. 응? 아, 아, 아, 아 뭐가, 아, 뭐가 욕심을 아, 많이 냈네. 아. 당근 다. 잘썰어야 되나? 재롱이 먹으려면 아, 더에 완전 이 정도면 재롱이 먹을 만하죠? 이거 생강근이야? 어 생강근 이먹 주워먹어 <웃음> 오 백제로 다 주워먹어요 코를 갖고 먹었어요 좋았겠네 귀여워 귀여워 지금 구경하고 있어 <웃음> 아우 예뻐 근데 약간 어둡다 아쉽다. 오케이. 아, 네. 이 구경 잘하는 것좀구경양자 구경해. 잘걸지도안이제그이이아이지이제로로이제이 당근 반이 이거를 씻고 있겠어요. 준비했어. 이제 할수 아, 있어. 준비 열심히 했네. 대체로 <웃음> 표정이 너무 웃겨. 예뻐. 내 장갑이? 응. <웃음> <웃음> 둘 다. 이렇게 예쁠까? 응? 제롱이 근데 여기 집탁 위에 올라갔대? 응, 저거 어차피 새로, 저기, 곧, 저기, 저기, 함겨서 사와서 생각보다 컨트롤이 잘안 되네. 그 의사 수술 장갑 그런 거 없냐? <웃음> 아, 그, 어. 라텍스 같은 거. 어, 어, 니트리 장갑. 제로이 기다리다가 못 빠지자. 야, 잠깐하나 최대한 빨리 만들어볼게. 그나 빨리 만든데많나 기다려? 컨트롤이 좀잘안 되네. 그 어떻게 불리하는지 엄마한테 물어보지 그렇게 난리를 알 수는 없어, 이러면 되지 너무 입맛 따시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충출똥이잖아 응, 누구 닮아서? 또 치는 집중력이 이렇지 않던데 아니야, 응, 또 치는 또조 저기하잖아 사색을 잘해. 응, 사색을 잘 알아.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사색을 잘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니까 이렇게 집중하는 능력도 있는 거지. 그렇 엄마. 엄마 같이 연고 그래 가지고. 나이스. 이거 마이너 되나, 엄마? 모르지, 엄마. 가안도 놓고. <웃음> 내양 조절을 못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어서 고구마 고구마 넣어 고구마 다 넣어? 제이는 단... 가만히 있고 다 넣어 아니 적당히 넣어 연, 연, 언니가, 언니가 레시피 아는 거 아니었어? 레시피가 정량화된 레시피가 없더라고 응. 두부를 응.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약간 뺄것 같아 <웃음> 두부 다 넣으면 안됐었는데 왜냐면 두부 아이싱 할거 있어야 되는데 진짜 우당탕탕 요리대회다 진짜 근데 옆에 이제 요정을 안 치고 그러니까 요정한테 케이크 해주려고 싶어인간이인간이 인간이 제도하는 저기로 한다야저팀 <웃음> 받쳐줘 얼추 어, 됐어 어, 어, 어, 어, 어, 말랑말랑한데 <웃음> 케이크 시대죠 이는 좋아. 진짜 좋아하겠다 음. 냄새도 좋아 어이. 우와 나름 케이크인데 응. 재롱아 끝나가 해냈어 재룽아 뭐 있어 뭐거 있지 얼추 발랐다는 음. 기다리지? 기다리? 기다려? 기다려. 먹어봐. 맛있지? 내가 먹어도 맛있더라 좀 이따 케이크로 줄게. 그러면은. 아 잠깐만. 옷 가져? 잠깐 2초2초 사이 에 이렇게 됐어. 아 귀여워. 오 이봐 이봐. 어, 어. 아니 가능하다 이거지 이제. 뭐 뭐. 뭐? 아니야 아니 조금만 기다려봐. 아니 완성해서 줄라 그러죠. 무게 만들면 뭐해 토피올 못하는데 옆에 이거 뭐라도 해봐봐 좀. 저 <웃음> 너무 숙면 못해서 지금 말이 안 나왔어. 잠깐. 너무 웃겨 진짜. 물이 <웃음> 왜 이렇게 많을까. 물을 그렇게 짰는데도. 눈이라고 표현하면은 좀.. 괜찮네 <웃음> 야 어? 수치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짜이흑김자부터 아, 뭐가 잘못되기 시작했어 <웃음> 여기 이 노란 판까지는 괜찮았는데 어, 됐어 이 정도면 근데 재롱이에게는 성... 최고의 케이크다 아, 아 재롱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아까부터 응. 그치 재롱아 이거 소분해서 줄자 <웃음> 이거 다 주면 안될것 같거든 알았어 이참 많다 베이릴리 뜨트워 <웃음> 맛있지? 좀 이거 조금 잘라서 줄게 음, 제로인 건강을 위해서 요정도만 제로 앉아 잠깐만 어쩌다보니까 식탁 위에서 먹게 되었지만은 보세요 아이고 맛있게도 먹는다 얼마나 맛있을까 아이고 건강식이요 맞아 두부 당근 단호박 흑임자. 끝인가? 흑임자. 와, 이거 진짜 잘 먹는다. 헉, 제일 잘 먹네. 야 설거지 하네. 제일 재롱이니까뭐또 만들어줄 맛이 나요. <웃음> 귀여워. 이리와 <웃음> 멋진 식사했어? 아우 맛있어 끝나 식탁에서 <웃음> 난리가 났다 초토아 초토아 음, 이거를 이거... 소분해서 얼리자 어, 어떻게 치우죠 근데? 응. 재롱이는 금관실 주고, 저리는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스쿨프들. 언니 나 힘이 없어 말아야 했 근데 그거 알아? 나 오늘 지금 제롱이 처음 보는 거 같아. <웃음> 뭔가 제정신으로 처음 어, 보는 거 같지 않아? 재롱아 재롱이 왜 이렇게 예뻐? 어제 재롱이. 재 재룡... 우와 재롱이 눈입이 진짜 조각상이다. 그 옛날에 그 걸조라고 아나? 걸조? 어. 걸조 몰라? 들어는 건것 같은데. 걸어다니는 조각상. 어게 <웃음> <웃음> <웃음> 마음에 드나? 여기 이제 그 생일자를 위한 그 레드 카페시. 너는 옐로 카.